안이중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인스턴트 신메뉴를 먹어보려고 해요. 벌써부터 무슨 맛일지 매우 기대가 되는 메뉴네요. 이번에 먹어볼 신메뉴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인병.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자 브랜드인 파파존스의 신메뉴고요.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 사실 식단을 잘못 지키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먹어볼 제품을 빠르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파파존스 스노우볼 피자입니다. 재미있 n e u t 터잘 짭짤한 크림 앤 치즈 소스와 약간 퍽퍽한 감은 있지만 씹는 재미있는 미트볼이 잘 어우러진 맛입니다 맛있... 제가 생각하는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맛있는 시식으로 찾아올게요